이런 탈모는 네. 어, 보통 그 80% 정도에서는 네.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고마우신 도전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탈모 전문가시죠? 우리 모재림 성형외과의 황정훈 원장님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자,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궁금한 게 원형탈모. 네. 네 사실 원형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 네. 거기 좀 여쭤보려고 좀 찾아왔습니다. 예, 네. 원형탈모는 네. 어, 특히 요새 그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네. 좀 자주, 자주 그, 그, 네. 볼수 있는데요. 네. 어, 말 그대로 동전 모양으로 네.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모발이 빠지는 음. 그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 원형 탈모는 네. 일반 탈모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어, 탈모 부위와 네. 그 탈모 안된 부위가 명확하게 어. 동그랗게 표시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표시가 어. 나고요. 네. 그 두피 색깔이 네. 약간 붉은빛을 띠면서 좀좀그 어. 붉은빛. 좀 네. 빛이 난다고 할까요? 광이 난다고 좀 반질거리는 어. 느낌이 어. 듭니다. 네, 그런 걸딱 보시면 원형 탈모라고 딱 진단이 되는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뭐 원형 탈모 하면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딱 생각하는데 네. 뭐그 원인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도 또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네. 그 T세포라고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그렇죠. 외부에서 이제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네. 이 공격하잖아요. 만세포도 그렇죠? 뭐 공격할 수 있는데, 네. 어, 이게 그좀 만성염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해서 좀 과다하게 활동하게 되면 자기 조직을 공격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자기 그 모낭을 네. 외부 물질로 공격하게 되는 게 원형탈모거든요. 그래서 어, 이 원형탈모가 있을 때는 그, 다른, 그, 면역 질환도 질환?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런 대표적인 면역 질환이 갑상선 질환, 갑상선? 악성 빈혈, 네. 아토피, 루프스 등이 원형 아. 탈모 있는 환자들 한 10% 정도에서는 같이 동반되는 어. 경우를 볼수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가 면역 질환이랑 확실히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네. 또 스트레스와 연관이 또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네. 에,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면역 체계가 안 좋은데 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촉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예, 예. 네, 커지면서.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어떤 분은 스트레스 안 생기는데 어떤 음. 분은 약간의 스트레스도 그 탈모 생기는 것은 음. 이 자가 면역. 그 상태와 스트레스가 네. 결합됐을 때 네. 원형 탈모가 생긴다고 봅니다. 음, 단순히 그냥 미용 문제가 아니라, 네,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네. 나도 원형 탈모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좀 집에서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 열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단 그 조만한 동전 모양으로 빠졌을 때 원형 탈모인데, 네. 가족 중 가족 중에 원형 탈모나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있을 때, 네. 그 길릴 확률이 좀더 아, 높고요. 첫 번째.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네, 그리고 그 탈모된 부위가 경계가 명확합니다. 음. 이막 흐지부지하게 어떤 부분은 더 빠지고 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분명하게 이렇게 빠지는 게그 아, 아, 네. 예. 특징이고요. 네. 그 당연하게 그 피부가 약간 붉으면서 네. 어, 주변에 음. 어, 보통 탈모에서는 각질이나 이게 지저분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네. 예. 네.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통증도 없고요. 아, 네. 그리고 내가 머리 뽑는 습관도 당연하게 어, 없는 분들이 어, 생기겠죠, 어, 그죠 네, 그리고 네. 그 눈썹 심한 기우에는 네. 속눈썹, 네. 겨드랑이털 모든도 네. 원형 탈모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아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예, 심한 네. 기우에는 전신적으로 네. 어, 음. 그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그 젊은 여성에서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경우, 음. 이것도 원형 탈모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어, 주로 좀 검은 머리가 빠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아, 흰 머리가 아니라 검은 네, 머리 위주로 네. 빠진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 중에 네. 두세 개가 겹칠 때는 원형 탈모를 의 심하고 네. 어,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원형 탈모로 진단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나요? 원형 탈모는 네. 어, 보통 그 80% 정도에서는 네.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네. 충분하게 그 수면을 잘 취하고 네. 잘 드시고 <웃음> 스트레스 피하시면 네. 잘 회복이 되는데 네. 네. 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원형 탈모가 한, 가, 한 개가 아니고 두개 이상 생기는 경우 음. 그리고 한몇달 전에 생겼는데 회복됐다 또 다시 또 생기는 경우, 경우. 음. 그리고 그 어린 그 사춘기 이전에 음. 생기는 경우 아, 네. 이럴 때는 조금 심각하게 심그 원형탈모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남을 수가 있고 또 아, 네. 심한 기후에는 전두탈모로해서 엄청 어. 어, 머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아,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심플한 그 원형탈모가 아닐 때는 네. 전문가를 찾아가서 네.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게 상담을 좋습니다 예. 검사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뭐 전신적인 검사도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원형 탈모가 저절로 좋아진다고는 하지만은 네.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네. 작은 경우에는 네. 그 우리 약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네. 바르는 그 오. 연구가 있습니다. 그걸 아. 발라 주거나 그럼 좀 빨리 좀낫아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조금 더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음. 그 탈모된 부위에 직접 놓아 주면 됩니다. 아. 보통 4주 간격으로 음. 한두 번에서 음. 세번 정도 맞으면, 맞으면 대부분은 회복되고. 아, 네. 근데 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옆으로 두세 개가 더 생기거나 네. 장기화되는 걸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아. 좀우영 탈모가 좀 생겨서 더, 특히 두 번째 생겼을 때는 네.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는 게 어. 어, 좋다고 봅니다. 어, 더 퍼지지 않는 것도 움되고또 빨리 회복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빨리 도움이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세 개가 생기거나 자주 반복되거나 아주 심각한 그런 원형 탈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특히 어린 나이에 생기는 네, 경우에는 네, 네, 네, 네. 어, 병원에 와서 자가 면역요법이라고 어. 그, 그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치료를 꼭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네. 잘 받으셔야 합니다 아, 면역 치료 이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원형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잘 풀어봤습니다. 우리 황정우 원장님께서 잘 풀어주셨는데,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자꾸 찾아와도 괜찮겠죠. 아유, 네. 원장님. 영광입니다. 네, 또, 네. 앞으로 또 좋은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